나는 전체 콧대가 없어요. 저는 콧대도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. 눈도, へ, 코도, 흠 응. 이런 느낌, 입도, へ, 이런 느낌이라서. 전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, へ,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, へ, <웃음> 이런 느낌이라, 이목구비가 지온, へ, 이런 느낌이고, 회장안대 <회정원님>, へ, <웃음> 이런 느낌이고, 약간, 유아는, へ, <웃음> 이런 느낌이고, 비는, 이런 느낌이고, 아린는 へ, <웃음>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럼 미니, 미니는. 이런 느낌이에요. 저는,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이런 느낌이라서.